맞아 맞아. 오버즈네 <웃음> <허브 죽겠네>, 진짜. <웃음> 금지됐구나 계속 가져온다 그러면또 깜놀고 가지고 뭘 금지돼 대기이진가 많이 거지 아이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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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다름이 아니라 집안 출근으로 신고한 거 있는데 지금... 네네 네네 응. 음, 0원 아쉽다, 아쉽다. 네반이룹이요 휴양비려요 좋다. 앞이랑 뒤가 달라 하이 느낌? 눌러봐. 눌러봐? <웃음> 우와, 느낌 좋다. 뒤에가 더 좋지 않아? 어디가 앞 뒤인지 모르겠어. 여기. 아. 언니 거야. 아니, 이지 거야. 언니 거야. 언니가 샀잖아. 이지 거야. 우리 이것도 언니 거야. 이지 <웃음> 거야. 이지 거요 이지 거야. 에지 거야. <웃음> <에지> 거야? <웃음> 내가 샀어. 이거 쓰는 데 얼마나 전이 좋니 뜨는데. 그거 누구 거야? 이지 거야. 이거 예은이 거 아니야? 이 <웃음> 거야. 예은이 언니 거 아니야? 이지 <웃음> <웃음> 언니 거야. 언니까지 왜 이거까지 왜 그래? 내 거야 들으려고. 이모 한 번만 해봐도 돼? 응 이모 한 번만 해봐 돼? 언니 한번 해도 돼? 아니내꼰 내가 썼 내가 썼어 언니 한 번만 해 돼? 이거랑 바꿔자 좋아 자. 내가 한 해봐도 돼? 갖고자. 응. <웃음> 이모 해봐도 돼? 이거 한 번만 지려면 이제 천원줘 이거 삼천 원이야 고마워 오백 원만 줘 이제 다시 할래? 응근 없다고 자. 응. 어, 주지 마, 나중에 줘 네, 지금 생일 내서 전달 드릴게요. 네요? 그, 아, 네. 아, 그래서 네. 네. 네. 네. 전달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분명 검사실로 들어오요 저희쪽에서 완료 처리해 드린 거예요. 님시죠 네. 왕김밥. 국무래도 <웃음> 엄청 짚고 <웃음> 멋있다 여러 <웃음> 아니 근데 우리 뒤에 배경 너무 <웃음> 너무 맛있어 반이 골라 이거 아니야 딴 것도 골라 저리야 말해서 <웃음> 아니 약간 이거 비주얼에 처음 반했거든 <웃음> <웃음> 내게내밀게그다 응? 네, 네. <웃음> 차로 거울 보는 거 <웃음> 재미있 n e 한시오 수비 m e t o m 토 t o I'm n 하 t 가 처음에는 재밌고 잘 s u 게 e I'm not sure. I'm not s 할게요 블랙 앵거 t 고요 <웃음> 귀엽네요 not 거스로 먼저 시작해 t s 요 이거 되게 좋네요. 니가 똑똑한거야 난 욕박을 좀 이뤄왔어 세게 두드려야 돼요 조심스러워 빨리빨리 해봐 자얘 깔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애 우리 이거 이거 이름 뭐였지? 이거? 치즈 이 치즈? 뭐? 여기에다가요 네 원하는 걸 넣어주세요 오. 오. 오 장난 없는데? 와 이거 근데 오늘 좀 오늘 진, 준비 많이 오늘 고급스럽다 우리 옛날에는 어? 이렇리이렇먹이렇 <웃음> 이렇게. 네. 하나씩 넣어서 오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는게이 이렇게. 이렇고요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아니야. 고기는 여기고요. 아 마지막엔 좀 올려서 지렛들을 이용해서 파악 하네. 아, 이렇게. 언니, 주튜다 됐다! 아, 근데 진짜. 나도 와인 제대로 못할걸, 나도. 나도. 오! 다 했어! 나도 그래. 잘했어? 오! 찍었어? 찍어야지. 어. 찍어야지, 그런거. 나도 찍은야지 와, 고기 대박 좋다. 소리짜리 뭐야? 저기 와인은 나? 너네 혹시 소고기 와사비에 먹는? 어 음. 너무 좋지. 난다 먹어. 그래. 잘 익은 거야? 이거 잘 익은 거 같아. 아잘 익었네. 이거 첫 번째로 넣었어. 안 예쁘게 치즈가또안 내려가네. 아니 근데 예쁜데? 쉽지 않다다고마 휴지 휴지. 2 차입니다. 나 그거 먹고 싶어. 모두. 그의 간바스를 해볼 거예요. <웃음> 굴감 그 간맛은 처음이죠? 네. 얼마나 녹진한지 몰라요 녹진이요? 녹진한 맛이에요 굴의 녹진한 맛 녹진한 맛이 뭐지? 어, 그냥 뭐랄까 감질맛인데 진짜 농도 짙은 거 음, 무슨 오일인가요? 올리브죠 간맛은 올리브죠 어 그런가요? 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흥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웃음> 윤덕션은 원래 불맛이야 우리 언니는 요리 되게 좋아해서 민덕션 불맛이 안 난다고 싫어 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생각 없는 거 같아? 나도 불맛이 그립긴 한데 아, 진짜? 이전 집에서는 가스레인지였어? 나 약간 그런 국물을 두려워하거든 왜? 뭔가 싫어 피클 국물 이런 거. 음. 해동이 좀덜됐지만 넣을게요. 음. 이건 제가 생굴을 사다가 얼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있는 요리야? 굴간바스, 굴간바스? 어. 아 나도 굴이 굴찰때 너무 좋아가지고 굴을 많이 먹어야겠다 했는데 찾아봤는데굴 요리 중에 굴간바스가 최근에 있는 걸 내가 봤어. 백종원도 했을까? 백종원안 했지. 어새 추가된 버섯. 안녕하세요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사왔어요. 배달하셨죠. <웃음> 우리 파라떼사추가 안녕. 조리품 나왔습니다. 파라떼 누구야? 나요? 아 알겠어. <웃음> <웃음> 원래 그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페퍼런치노 뭐? 아안 넣었어. <웃음> 아니 근데 그것도 나 지금 이상한지로 못 찾고 있거든. 그건 진짜 허접했을 때고. 진짜? 아니야 그때도 언니 잘했었어. 맞아 맛있었는데. 그때 좀맛있어 청양고추를 넣어서 추가했습니다. 아, 색감을 위해서 전 홍고추가 나올 거예요. 아 홍고추. 진짜 사추가 맛있을 식 너무 맛있어. 아, 왜냐면 페퍼리치노를 제가 실종당했어요. 아, 실종했어요 페퍼리 아, 이거 한 바퀴 다 돌아? 당연하지. 우리 바게트 10개 먹을 수 있어. 맞네. <웃음> 잘 놀다 갑니다. 잘 가. 잘 먹고 갑니다. <웃음>